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듯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금리 마찬가지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 것이고 언젠간 내려올 것이죠.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나라는 망하겠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전화해서 현재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뭐 다양하게 물어보는데요. 제가 뭐 경제학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경제학 박사나 교수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곳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싶은데 미국 자체의 흐름도 읽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화하는 중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상이나 좀 많이 보고 물어보면 대화라도 될 건데 그냥 얘기해보면 영상에 다 올려져 있는 내용들조차도 보지 않고 얘기한다는 것이 확인이 다 됩니다. 참 답답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전화할 자신감 있으면 가까운 부동산이나 좀 다녀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를 하락했는 것은 맞지만은 어, 궁금한 내용이 정말 궁금해서 전화를 하는 건지 개념이 없는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현재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건다 있습니다. 네,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을 때좀 저렴하게 구입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은 상당히 많아요. 기존에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 구입을 못했는 분들이겠죠. 어무튼이 유튜브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뉴스만 가지고는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실제 하락하나 아파트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뭐 현금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세를 많이 살고 계시죠. 그리고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세에서 어느 정도 만기가 되면 아파트가 저렴한 게 나오면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겠다 그런 생각은 빠른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월세를 주고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부담됩니다 사실 우리가 월세 7,80,90만원 나간다는 것은 젊은 친구들이야 뭐 그래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뭐 80만원 이상만 나간다고 생각해도 사실 지금 상황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많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계속 살고 있기에는 좀 그렇고 월세를 살기에는 사실 수익에 대비해서 나가는 지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반전세를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 가격이 워낙 상승해서 하락으로 뚝 떨어지다 보니까 깡통 전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들 반전세나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금 가격이 상승했다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니까 전세 구입해서 뭐 예전에 2억의 전세를 구입했던 사람이 1억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3억의 전세를 살고 있던 분이 지금 현재 2억으로 낮춰서 살거나 뭐 1억 5천 정도의 전세로 살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현명한 생각은 맞죠. 그리고 시세 대비. 하지만 전세도 전세지만은 내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야 한다면 은 전세 2년을 계약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년으로 전세를 계약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반전세로 구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전세로 구입해서 상황을 보고 뭐 반전세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쉽게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금액을 얼마짜리 반전세에서 살고 있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 주인과 얘기를 하면 대부분 상황이 많이 좋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맞춰줄 것이고 그런 대화가 안 된다는 분들은 대부분 돈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갭 투자를 했던 분이나 그리고 주인이 대구에 살고 있지 않다. 무조건 투기 세력이나 갭 투자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빠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월세로 살아라. 사실 월세로 살면 좋겠죠. 돈좀잘 벌면 월세 살수 있어요. 근데 월급 300만원, 뭐 400만원 받아왔고 월세 90만원, 100만원 주고 냈을 것 쓰고 보험 넣고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다 보험료에 나가는 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월세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시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2년 전세가 아니라 1년 전세로 구입해놓고 상황을 보시든지 아니면 반전세로 살면서 상황을 보시든지 물론 가장 좋은 것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급매매 아파트가 나온다면 구입을 하면 되겠지만 사실 하반기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미분양 할인 판매 마찬가지 퍼센 나온다는 장담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뭐 반전세, 전세 뭐 얘기를 하게 되니까 실제 뭐 금리가 너무 높아서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금리가 뭐 IMF 때처럼 15%까지 뭐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금리는 미친듯이 상승은 했지만 은뭐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경제신문이나 경제 유튜브 많은 것을 봅니다. 보면서 제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 거고 주관적인 거와 객관적인 것을 섞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2008년도를 7 실제 경험을 하지 못했고 그런 기회를 갚아 보지도 못했는 분들이 막연하게 이제 유튜브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은금 매물로 구입해야 되고 아니면 미분야 할인으로 나오는 걸 구입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금매물 하나를 구입해야 되겠다 아니면 미분야 할인 판매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막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영상을 꾸준히 받는 분들도 아니고 대부분 다른 유튜브에 또 영상을 보신 분도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막연한 생각. 막연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실제 기회가 오지 못해서 구입을 못하는 사례들도 많고 정말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분들도 그런 기회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나이가 좀 많으시죠. 뭐 40대 중후반에서 50대 60대까지 또 어떤 분들은 부부를 가장해갖고 뭐 미분양 하름 판매가 뭐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이래 본께네 기가 찹니다. 예. 뭐 목소리를 들어보니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 내용은 알고 싶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니까 막 전문가처럼 전문용어는 쓰지는 않는데 돌아가는 상황들은 좀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뭐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뭐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얘기도 잘 안해주고 실제 만나 보니까 좀간간한것 같고 뭐 상대편도 당연히 그렇게 그래 생각을 하겠죠. 저도 뭐 사람 상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한테는 좋겠지만 나쁜 사람한테는 나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고 아무튼 뭐 전세, 월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을 상당히 많은데 어느 정도 평생 전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뭐 아파트 구입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 사실 금매물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전세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 그냥 전세를 살면서 전세가격은 지금 다 내렸죠. 뭐 사먹하던 아파트 가격이 내렸으니까 전세가격도 현재 많이 내렸는데 전세를 겁내지 마시고 확인할 것만 확인하고 금액만 많이 내려서 전세 살면 관계 없고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전세를 계약하시는 게 현명하다. 뭐 어떤 분들은 뭐 2년 의무라서 2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 그건 상대편 생각인 겁니다. 뭐든지 쌍방 합의하에서 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이니까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전세 가격이 예전에 3억이었다가 지금 1억 5천으로 내렸고 예전에 2억이었다가 지금 1년으로 1, 1억으로 내렸기 때문에 방법도 나쁘지 않고 반전세로 계약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계약금 뭐 날리면 되지 계약금 천만원 오백만원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계약을 하고 나서 해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백만원을 걸었던 오백만원을 걸었던 날린다는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타협을 봐야 되죠 그리고 민사상 소송도 가능해요 그러면 100% 라는, 100 %라는 건 없습니다 부분에서 100% 다 네가 가져갈 수 있다는 라건안 나옵니다. 적어도 7대3, 6대4는 나오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금도 그렇게 쉽게 포기하실 필요 없죠. 지금 같은 경기에 뭐 500만원, 1000만원, 아 이름도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해보고 협의를 하고 일부라도 받아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똑바로 된 계약서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면서 사실 뭐 고토리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협의점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쉽게 그렇게 돈을 포기하면 돈도 쉽게 그렇게 벌 수도 없어요. 돈에 대한 애착도 좀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계약금을 포기한다 그러면 계약 해지가 된다 이렇게 되지만 은 천만원, 이천만원 사실 아깝지 않습니까? 벌려고 해보십시오.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당연히 막연히 그냥 해지한다? 일단은 저같으면 최대한 붙어보고 협의를 해보고 그리고 정말 그런 부분이 안되면 사정 이라도 해봐서 어느정도 일부 돈을 좀 받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해 보는데 아파트 계약 이든 아니면 일반 전세 계약 이든 그냥 막연히 계약금 포기한다 그래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주인하고 얘기를 해보고 일단은 모델하우스 자체에 지금 분양하는 팀은 시행사가 아니고 시행사에서 밑에서 내려와서 일을 하는 분양사죠. 분양사 대표도 있고 분양 대행사 대표도 있고 관리자도 있기 때문에 붙어서 일단은 나쁘게 얘기하면 꼬투리를 잡아 보는 거고 그게 안되면 사정도 해보는 거고 그래야 되지 돈 몇천만은 그냥 쉽게 툭툭 포기해갖고는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돈에 대한 애착도 좀 있어야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뭐 사실 망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계약서 하나 갖고도 쉽게 돈을 포기하기보다는 최대한 노력을 해보시고 부탁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도 안되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봐야 된다. 그돈 벌려면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그돈 포기하고 더 저렴하게 금매물로 나오는 아파트 사면 되지 미분양 할인 판매로 정말 저렴한 아파트 사면 되지 뭐 이렇게도 생각하겠지만 은 그런 매물이 현재 계속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내한테 나온다는 100% 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금매물이 그런 좋은 매물이 본인한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해야 되지 부동산 이론적으로 공부만 한다고 해서 그런 매물이 오겠습니까 부동산 유튜브 만실큰 본다고 해서 그런 매물이 오겠어요 누누 얘기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저도 지겹습니다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지만은 틈날 때마다 그냥 듣기만 들으면 돼요 영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켜놓고 예, 뭐 설거지 할때 털어놓고 아니면 화장실에 샤워할 때 털어놓고 그냥 얘기만 들어도 아 이런게 있구나 예, 예전 같은 경우는 글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마찬가지 신문의 글을 읽어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유튜브에 자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구독을 해서 보는 분들이라면 그냥 틀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듣기만 들어도 다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듣다가 괜찮은게 있으면 다시 리플레이로 들으면 되고요 현 시점에 실제 엄청나게 금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막상 네이버 부동산을 봐도 없다 일반 부 동산을 찾아가 봐도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돈을 벌게 그래 호락호락 쉽게 그래 볼것 같으면 다 벌죠 몇 군데 유튜브 좀 뒤져보고 몇 군데 뭐 네이버 부동산 뒤져보고 몇 군데 부동산 좀 가봐서 그렇게 싸고 좋은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누구나 다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네이버 부동산 좀 뒤져보고 가까운 부동산 몇 군데만 갔는데 저렴한 매물들이 막 티나옵니다 그럼 다돈안 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해가 좀 안됩니다 제가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식에서 나오는 전문 단어를 써가면서 부동산에 어떤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물론 그런 단어를 배워서 또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을 하든 알아만 들으시면 될거 아닙니까? 댓글에 보면 전문 용어를 쓰지 않아서 뭐 전문가 같지가 않다. 저는 형식적인 것을 별로 구애는 받지 않습니다. 기본만 가지고 하는 거고 TV 뉴스에도 현재 뭐, 희대의 사기꾼을 보고, 뭐, 빌라왕이다, 건축황제다, 발음을 강조하고, 뉴스에 공공성을 얘기하는 뉴스들도 그런 미친 소리를 합니다. 희대의 사기꾼한테 무슨 빌라왕이고, 건축왕이고, 건축황제라는 단어를 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상식에서는. 뭐,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서민을 긁어먹었는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지식이 없거나 경험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